이 기회는 연간 80억원가량의 주민 소득을 안겨준 송이버섯 채취 기회상실 비해는 빠져있다. 송이버섯은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소나무가 죽으면 나지 않는다. 또 소나무가 어느정도 꾸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0년은 지나야 다시 채취할 수 있다. 30년간 기회수입 수천억원어치가 날아간 셈이다. 산림청과 경북도 등은 소실된 산림을 2026년까지 복구한다는 방침이다. 조림과 사방 사업, 외양시설 재설치 등총 사업비는 1717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.